왔다왔어 진행자고가빈테레블러 왔답니다 오늘은 크로바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크로바는 제가 몇번째 지금 다룬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크로바에는 두가지 크로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 크로바는 그냥 매끈하게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크로바 제이 크로바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지금 보시죠 가운데에 흰 줄이 있습니다 저런 크로바는 처음 봅니다 아, 신기해요? 돌연변인가요?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일평생 처음 보는 크로바 잎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크로바만 보여주고 이걸로 끝이냐? 아니다 이거죠. 널 하는 게 있습니까? 뒤쪽에 갔으면 은단재는할수 있습니다. 제 눈에만 자주 보이는 거 뭐죠?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그래, 오늘도 네이크로바 과연 있을까요? 야, 길바닥에 가다가 네이크로바 보인다. 이거 행운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네이크로바는 행운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주인공이 자, 바로 당신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네이크로바는 내 손에서 찾아 봅니다. 자, 네이크로바가 어디 있을까요? 크로바가 저렇게 많은데 자, 저 사람이 찾고 있네요. 저 손이 내 손인데. <웃음> 어쨌거나 찾아있는데, 찾고 있는데, 뭔가 찾은 듯 찾기는 한데, 아, 찾았습니다. 네이크로와 조그만한 것이 숨고 있네요. 저기에 있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네이입니다. 보시죠. 네이. 네일인데 이놈은. 돌렴 되는지 아닌지, 흰 줄이 나 있는 네이크로입니다. 여기에 있죠. 오늘도 당신과 이 왔다왔어 그독자니까제 왔다에게 생운을 줄 네이크로바 이렇게 오늘도 네이크로바를 만져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운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6니크로바도 따봤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생운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생운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크로바 크로바 꽃이 이뻐져 토끼 갖다 나누면 은 이거 아차찰나는데 일단 제가 요즘은 토끼를 키우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살살 뒤져 보는데 또다시 네이크로바가 있나? 다시는 찾질 못했습니다. 아, 이 바닥에는 네이크로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저 네이크로바를 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 저기 가면은 저와 같은 똑같은 네이크로바의 생물을 찾을 수. 지금 보이는 저 크로바가 네잎 크로바 네잎 크로바 네잎 네잎, 네잎. 아 조금 발음하면 좀 그렇네요 하하 어쨌거나 네잎 크로바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간 다른 형태의 크로바와 어, 지금 꿀을 따는 글도 잠깐 비춰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운을 자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니다